안녕하세요, 모아 분들 치킨 뭐 시켰냐고요? 치킨 저는 항상 먹는 거 있죠, 여러분들? 치킨, 치즈볼 전 뿌링뿌링 소스 잘안 찍어 먹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물리지 말라고, 무 콜라 저는 이게 첫 끼예요 뭐좀 저희가 늦게 일어나서 큰일났다. <웃음> 머리 어떡하지? 초코송이 같다고요. 저도 그말 많이 해요. 저 약간 머리가 좀 자기주의 주장이 좀 세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끼첫끼어갖고좀 저녁 같은 걸 먹어야겠다 싶어서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우리 휴닝이 커버곡이요저 커버곡은 이미 이미 들었죠. 녹음하는 것도 들었고. 저 우리 휴닝이 커버곡이야. 한다 저도 사실 막 이런저런 곡을 커버하고 싶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필 항상 그 시기가 이제 컴백 준비할 시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윤희가 이거 나오는 날 계속 저희한테 와가지고 한 번씩 딱 들어주세요 막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웃음> 아 근데 저 피아노 좀 배우고 싶긴 해요 피아노만 딱 배우면 진짜 곡 만들 때 엄청 수월한데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느낀 게 아이유 선배님 중에 무릎이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완전 선배님이 본인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나서 노래를 들으니까 되게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어 나도 이런 느낌의 자작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피아노, 기타 약간 이런 게좀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피아노를 좀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음, 음. 누구세요? 어, 오늘 두근깨 버리고 안경 김소빈씨 아닌가. 나 <웃음> 아, 뭐야. <뭐예요>? 아, <웃음> 아, 아, 나도 아까 전에 여기, 여기 의자 여기 찌었거든. 아, 아 저손 찌었어요. 야, 나손 벗겨졌어. 어디? 아, 맞네. 빨리 직접 먹어요. 큰일 났다 먹으면 나아지겠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피난다 아 빨리 밴드 붙이고 와요 밴드 괜찮아 이런 걸로, 안, 이런 걸로 안 죽어 여러분 내가 성대모사 하나 해줄까요? 어, 어, 어, 해줘 해줘 해줘 해줘 경기가, 경기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버튼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그 짱구는 못 말려의 맹구 아시죠? 맹구가 돌 되게 좋아하잖아요 돌을 줄줄 아는 <웃음> 소리 우 알 아, 요 알아요? n g 그냥 o the children. Oh, you d 약간 이런 소리 t Bammy d i 어때 t go to the men. Oh, okay. You don't do it. But they go to Pam's and s i 게 t e r s Then it's 갖고 a m o 못한 a 같아. 어, y 묻었어. 아, <웃음> 진짜. <웃음> 아디오스. <웃음> 이제 슬슬 스케줄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캡처 타임 할까요, 어머분들? 범규 아트, 범규 아트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어. 범규 아트. 응, 야, 이거, 이거, 이거 갈까? 그렇습니다, 와분들. 오늘 밥잘 챙겨 드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댄싱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밥 맛있게 먹고, 안녕!